뇨뇨뇨뇨뇨뇨뇨 음, 옴파옴파 음, 어후 물 좋다 어. 나는 퓨리 풀걸 퓨리 풀걸 미안 호수야 내가 너희들보다 더 맑아서 미안 어 올라가 봐어 어. 어, 호수야 미안해 어, 그리고 우리 나무들 미안 이 세상 모두에게 다 미안해! 미안해 I am sorry! 누나! 누나! 어허허 누나! 어그분이 안녕? 뭐가 이렇게 다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누나? 어? 나의 미모 어쩔 수 없나 봐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미안하다고 그랬어 어허 누나 역시 얼굴 이쁘고 재수 없으세요 어허허허허 욕한 거야? 너 죽을래? 아왜 그러세요, 누나 장난친 거예요. 그러지 그래, 아 거봉아, 내가 너한테 보여줄 게 있거든. 어 뭔데, 누나? 응 내가 직구로 구매한 건데 한번 볼래? 자, 자 하나 둘셋 짜잔! 어? 와 날개다! 어때? 내 날개 예쁘지? <웃음> 오늘 저녁 엄마한테 딱 날개 튀김 해달라고 해야지 어, 얘치꾸로 진짜 이거 한달 동안 걸려서 온구란 말이야 어때 날개 진짜 이쁘지? 어허난 진짜 천사라니까 우와 누나 진짜 이뻐요 진짜 천사가 따라옵네요 아 코봉아 자기 싸네 코봉아 아 코봉아 코봉아 아 아저씨 헤드스라이시 안녕하세요 아 여기 싸네 <웃음> 아이 근데 이번은 누구 셔? 아이고 아! <웃음> 너무 이뻐 아이고, 아이고. 아 인사하세요 써큐버스 누나예요 SCP-166이요 아! 아 이번에그유명하신써큐버스 저기 아, 시간이 되시면 아, 저와 함께 결혼해주세요 뭐 미친놈인가 봐 이거 뭐야 얘왜 이래? 아 누나 이해하세요 좀 정신이 없어 요 아니 처음 보자마자 결혼하면 내가 그럼 딱 결혼하는 그런 사람이야 나도 네? 어 아니야 농담이야 더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저 그림을 그리는 화가거든요 <웃음> 아 그래서 제가 요 앞에 계신 우리 서키버스님 이 나무에다 그림 좀 그려봐도 될까요? 어? 제 그림을요? 오호호호호호. 역시 이쁜 나 알아보신다니까 으이그 알았어요 그릴 수 있는 영광을 드리죠 아하하 <웃음>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아 그림을 제가 이 나무에 한번 그려볼게요 <웃음> 아하하하 이 근데 누나! 어! 쿠봉아 근데 너무 기대 안 하셔도 그 좋을 시, 것 같은데.. 시, 왜? 아니 저분은 그림을 조금 정상적으로 그리신 분이 아니라.. 이위기야 나같은 이쁜 사람 잘 그려주실 거야 이쁘게 걱정하지 마!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름다운 천사님을 그려볼까? <웃음> 어, 어, 좋았어! 하나 둘 셋! 아! 완성입니다! <웃음> 어떻습니까 서키버스님 <써 키워쓰님? 목소리> 어.. 지금 저잘 그리신 거예요 저걸? <목소리> 어떻습니까? 화가님 <이 wi> <vrai> 네네네네네 너 죽을래요 진짜? 이게 뭐야 지금! 해물 바가지 너 괴물에 그려놓고서 지금 날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마! 고하세요 납치 이상이게그 것도 아니고만! 어! 어머 이까지안 그리는 소리 있어! 아! 아! 아! 저고 썸네 봤으니 잠깐 가시면 됩니다! 뒤로 오세요 아, 뒤로! 어머 떻게 나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 이미왜 이러는 거야? 어디니? 어 뭐야 여기? 야 거봉아! 거봉아! 어, 아저씨 제발 들으세요! 어떻게 된 거야? 아, 아니, 내가 묻고 싶은 얘기예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아저씨 그림 그렸잖아요! 그 그림 속 우리가 왜 빠져들어왔냐고요! 아, 내가 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 한번 찾아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웃음> 저기 누나 핸드슨 아저씨가 나갈 수 있는 방법 알아본다니까 우리 여, 근처 좀 둘러볼까요? 어 그래 그래 보자 거봉아 어+ 어+ 어+ 저저저저 어+ 저,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그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뒤! 어+ 어+ 어+ 아 어+ 오른쪽 어+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나 이거? 어? 아 이거.. 이거 다 지워야 되나? 아.. 이 나무를 통째로 패야 되나 이거 어떻게하는 거지? 어!? 이.. 이 뭐야? 이 뭐야 이거 얘네들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어 지금.. 서큐모스랑 고모이가.. 족이고있잖아 이거! 아모 자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네가 무슨 소를 날 지켜 어떻게 해? 아이 누나 다 코봉이에요 저한테 그게 있잖아요 어 아, 맞다 너한테 특수한 무기가 있지 어허허 어, 어, 알았어 부탁 좀 할게 코봉아 자지 만세요 잠시만 여기 계세요 누나 야엔지나여있다어아 저기 있가 하하 거기서나 따라오라따라 빨리 코보이한테 얘기해줘야지 자자 자. 어? 얘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아, 방보꼈네 아이고 엔젤 죽었겠는데? <웃음> 어쨌든 야 코보가! 코보가! 어? 아저씨? 어떻게든 좀 도와주세요! 잘 들어 서큐보스가 곧 엔젤이야 어? 그러니까 엔젤을 때리면 서큐보스가 아프고 서큐보스 어, 때리면 엔젤이 아파 아이 너무 오래 있어. 그러니까 소키보스를 죽여야 아니 아니 아니 그렇게개 그러니까 정신 차리게 해주라고 지가 이쁘다고 따두고 다니잖아 환상 속에서 빠져나오게 해주라고 그러면 엔젤은 사라지게 된다고 아 진짜요? 아, 알겠어요 아저씨 알겠습니다 환상을 깨라 환상을 깨라 알겠습니다 아저씨 네. <웃음> 누나 누나 누나 어, 어, 호봉아 어떻게 된 거니? 엔젤을 처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어? 네 알아냈어요 누나 어하는 건데 좀 빨리 해봐 누나 진짜 해봐도 되죠? 아뭔 소리야 빨리 해보라고! 네알아서 누나! 야오! 아나이 미.. 돌아왔나? 네? <놀라> 아, 아니야! <놀라> 아이 뭐야 갑자기! <놀라> <머리 왜> 게 <이렇게. 놀라> 이번엔 배때기 오, 어그말이 뭐 내가 누나한테 느낀 점이 있어서 좀 말씀드려도 돼요? 뭐 뭔데? 해봐 해봐! 누나 되게 이쁘다고 누나 본인이 얘기고 다니잖아요 어 그래 왜? 뭐 잘못했어? 어머 저 목주름 바 무슨 나이태야? 하나 둘셋넷 그만해! 됐다고! 그리고 누나 눈 옆에 주름살 있잖아요 삼지장을 <웃음> 그냥 눈 옆에다 박아놓은 느낌? 어 됐어! 그만하라고! 아 그리고 이거는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누나, 입에서, 아가리 똥 내놔요. 오! 어머, 정수리 냄새 기가 막히다. 정수리 똥 내는 뭐야? 그만해! 그만해! 그만하라고! 그만! 제발! 아, 아, 뭐야, 이거? 어, 뭐, 왜 이렇지? 누나, 사실은, 제 마음이 그게 아니고요. 됐어! 다 필요 없어! 거봉아! 거봉아! 어, 아저씨! 됐어! 됐어! 드디어 크림 속에 있는 케이블이 사라졌어! 어! 너랑 섞이버스 이제 나올 수 있게 됐어! 하하하! 수고했다! 아, 아니에요, 아저씨. 감사합니다! 저 누나. 됐어! 주름이 어쩌고, 나이 대가 어쩌고. 그런데, 입냄새는 너무하지않니 빨리 가요. 내가 비밀로 할게요. 됐어 이미 저세상에서는 이미 내 입냄새가 다소났어에쉬패들도나놀릴거고 사람들도 날놀릴거야 나는 그냥 이 세계에 남아서 영원한 아름다움을 지니며 살란다 너나 가라 너나 가어허허나 진짜예요? 됐어 난 진짜야. 난 여기서 살 거야. 나 진짜야 나를 알고 살거야 다필없어 요나갈거야가봉가 거봉아 어? 예 아저씨 자 이제 올라와 빨리 아네 어, 알겠습니다 누나 진짜 안 가실 거예요 됐어 너돌아 어, 오오 짜증나 진짜 당 터져버려 네 누나 그럼 저거 좀 할게요 미안해요 야. 어... 아저씨 좋았어요? 어 그래, 그래 그래 아이고 고생했다 고생했다 아저씨 덕분에 잘나왔어요 고맙습니다 야 그런데 소크메스왜안 나온 거야 몰라요. 그냥 저 세계에 있겠대요. 아저씨, 우리 그냥 가죠. 아, 어, 그래. 아휴, 고생했다. 아휴, 가시죠. 그래도, 그래도 여기선 내가, 내가 제일 예쁘니까 괜찮아. 괜찮아. 서큐버스, 너더 예뻐. 예뻐. <웃음> 어, 어, 냄새 나긴 한데. <웃음>